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. 잘 있었어? 바니바니 바니.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 곰치 먹을래? <웃음> 귀여워 잘 먹네 바니바니 바니. 맛있어? 그 옆에 사료도 많은데 줘? 이거 주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사람이 먹는 거야 많이 많이 오오 오,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, 미안해 많이 많이 나 간다 나중에 산책시켜줄게